시 멈춰 서게 이 거리 에서, 너를 느낄 수있 어？널 이곳 에서 꼭 다시 만날 것같 아. 너 일까봐 한번더 봐라. 돌아보게 돼 어디선가 같은 노래를 듣고 날 생각하며 너 역시 멈춰있어 귀여운 것처럼 살아가다. 한 번쯤 우연히 만날 것 같아. 사랑했던 그 모습 그대로. 처럼 아니면 우연처럼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만날 수 있다면 너에게나 해주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 널 다시는 놓치지 않아 그대로 그 모습 그대